안녕하세요 먹부이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뽕고데기를 이용해서 이제 머리 스타일을 살짝 바꿔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머리가 지금 되게 많이 이렇게 파맞기도 없고 이렇게 탁 처져있는 상태라 제가 이제 뽕고데기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머리를 좀 푸하게 한번 오늘 한번 살려보려고 해요 많이 봐주세요 그냥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한 줄씩 잡아가지고 그냥 동그랗게 말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뿌려서 머리 이제 약간 좀 볼륨, 그렇게 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꽉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몇 초씩. 이 가르마 부분이 보이기 싫으시면 약간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밀면서 가르마 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밑에 뽕을 조금 이렇게 넣게 이렇게 힘을 줘 가면서 이렇게 말고 계시면 돼요 이게 예, 그렇게 세지 않아 가고제 손을 이렇게 대도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그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밀면서 하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고대를 이렇게 말아주면 가운데 가르마 부분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숱이 없어도 숱이 없는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모양 잡아 주고요 그냥 항상 이렇게 위로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말아 주시면 이렇게 축 처지지 않고 좀 볼륨이 좀 살아나요 요렇게 롤을 잡아 준 다음에 제가 요걸로 살짝 살짝 뿌리에만 뿌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안 뿌리고요 살짝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모양을 잡아줄게요. 제가 지금 머리가 이제 파마할 때가 정말 돼가지고 머리가 축축 쳐져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발랄하게. 잠깐만요 제가 앞에는 드라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앞에는 좀 죽여야 돼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는 앞에는 드라이로 손을 댈게요 앞에는 제가 앞에는 좀 여기 붙여야 돼서 뒤에도 많이 살았나요? 얘도? 그래서 약간 아까 축 처진 머리보다 조금 발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제가 몇년 전에 홈쇼핑에서 원 플러스 원할때 사가지고 저 하나 쓰고 저희 언니 하나 줬거든요 언니가 지금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가끔 여기 정수리 부분이 너무 축 처졌다고 할 때는 이걸로 정수리만 말고 그 볼륨 같은 거 주고 싶을 땐 간혹 중간중간에 제가 얘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제이 제가 그 면세점 제가 외국 나갈 때 면세점에서 산 건데 너무 조그매요 이거는 제손요거밖에안 돼요 요거 요거 요거는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그때 근데 이제 전기 꽂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때그때 그때 돌아다닐 때 가방 안에 넣고 이게 쓰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같이 비오는 날제 머리 스타일을 살짝 바꿔 봤어요 아, 저는 이제 비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도 좀축 처지고 이럴 때 머리 스타일이라도 조금 바꾸면 기분이 좀 업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머리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머리에 관한 한 좋은 팁 있고 그러면 제가 그때 그때 꼭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먹구려엄마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